Things in life, I'll be pushing on through every second in the night. I'll be reaching out to every moment in the light. You know, I got a reason, I got a mission that e x c i t e me. 진사다 <목소리도> 이거 호박이 어, 이거 좋다. 뭐 음. 맛있나? 음. 내부터 먹을 건데? 어. 음. 젓갈이지 왜? 궁금해져. 맛 없나? 아니, 맛있는데 젓갈이래간좀 떼자. 음. 색깔이 다증선인데 오징어랑 뭐 청남정, 낙지낯 빼고 다 증선이 데 <웃음> 와우! <웃음> <웃음> 많이 먹어. 예. 역 내가 만들었어. 음, 맛있구만. 음. 음. 장모님 김치. 음, 맛있네. 한번줄 알았어. 아, 어, 진짜. 응.